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, 오늘은 모바비 업데이트 내용 중에서 모션 트래커 라는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6강에 보시면 움직이는 사람이나 사물에 모자이크를 붙일 때컷 편집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모자이크를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버튼 클릭 한 번으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나 사물에 모자이크를 입히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던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혹은 다수의 사물이나 여러 명의 사람에게도 모자이크를 입히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험삼을 몇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정밀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고고! 자 이렇게 편집할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자이크를 하고자 하는 영상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, 움직... 이렇게 움직였죠 선인장 마이크와 얼굴이 달라졌으니까 먼저 이 부분을 움직이는 부분 한 군데만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도구창을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지난번 알려드렸던 방식과 똑같이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를 클릭을 해 줍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6개는 마스크의 종류입니다 모자이크의 종류 이렇게 눌러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모자이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속성은 적용하시고 뭐 크기 조절하신다든지 뭐 테두리 적용하신다든지 하시면 되겠죠? 그리고 오늘 핵심은 여기 옆에 있는 모션입니다. 모션을 클릭을 해줍니다. 클릭 밑에 있는 트랙을 클릭해줍니다. 클릭 이러면 적용이 된 겁니다. 플레이를 해볼게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 이렇게 얼굴이 움직였는데도 모자이크가 따라갔죠 요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? 그리고 다시 하이라이트 및승기를 들어가서 또 마스크를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마스크를 하나 더 입힐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곳에 마스크를 또 입힐 수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서도 이 모양과 같이 안하고 여기는 뭐 타원을 한다든지 뭐 흐릿하게 한다든지 요렇게 적용하셔도 됩니다 다시 모션을 들어가서 트랙을 선택해 줍니다 이러면 두 군데 다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. 플레이를 해볼게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죠? 다시 플러스해서 뭐 여기 뒤에 부분 다시 가리고 싶다. 이렇게 가리면 되겠죠? 그러면 끝입니다. 엄청 간단하죠? 그리고 지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삭제 혹은 또 위치를 이렇게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 여정돼서 조절도 크기 조절 이렇게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은 가리고 요 부분은 강조를 하고 싶다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플러스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모양만큼 크기만큼 설정을 하고 강조 부분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모션에 들어가서 다시 제대로 맞춘 다음에 트랙을 선택을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던지 이러면 이 부분은 강조가 됐고 한쪽은 모자이크가 됐죠 요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도 플러스해서 여러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?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고속이 있고 정밀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밀이라고 약간 정밀하게 되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고 고속 정밀 둘 중에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라든지 강요 기능을 만드시면 됩니다.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가 된지 얼마 안된 기능이라 조금 안될 때도 있어요. 엇나가거나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모션에 들어가셔서 재설정이라든지 위치를 조금 계속 조절해보면 금방 또 다시 맞아지더라고요. 그렇게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제 이제 모바비도 점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. 어렵게 모자이크를 했던 것도 엄청 좋아졌으니